가생이 조금 소르는 거예요? 좀 얼탱이가 없네요 이게 얼마에? 1,600원? 2,400원 미친노 아니야? 겉바속촉이라고 바삭 겉은 바삭해요 겉으론 바삭해 보이지만 속은 소... 네, 촉촉해요 <웃음> 트렌드 잘 아시죠? 패션, 음식, 정세, 정치 마지막은 모르겠고요 음식도 모르겠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짜잔! 도미노 피자에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피자밥 표정이 왜 그래요? 치밥에 이어 이제 피자밥? 유진이가 좋아하는 맛 아닌가요? 어, 포테이토랑 베이컨이랑 치즈가 올라가 있는데요 네, 야채가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웃음> 딱 살찌는 맛이네요 <웃음> 응, 그냥 밖으로 보기엔 지금 밥인지 모르겠고 그냥 피자 같다 근데 이런 말은 죄송한데 이것만 보면 그냥 개밥그릇 같은데요? <웃음> <웃음> 빠밤 <빠밤빰빰밤 웃음> 냄새 냄새 미쳤다. 포테이토 피자 냄새. 도미노 피자가 호불로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치즈를 존만큼 뿌려줘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즈 추가를 꼭 해요. 그걸 노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양판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 포테이토 피자 토핑이랑 비슷해요. 다른 건 아래에 빵이 아니라 밥이 있다는 거죠. 밥 피자라는 거 유행했던 거 알아? 그 계란에 밥 비벼서 후라이팬에 어. 밥 이렇게 깔아서 딱딱하게 만들고 위에 피자 치즈랑 재료 올려서 하면 은 피자 만 나는 밥 피자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한참 한때거든 옛날에 그런 느낌 아닐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 너무 맛있죠 그러다 숨 넘어가시겠어요 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야, 내 스타일이야 어. 마요네즈가 사기네 치밥에도 마요네즈 들어가면 되게 맛있거든 치즈도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저녁도 괜찮다 빵 대신 밥이 들어가서 조금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 야, 너무 맛있는데? 이질적인 게 하나도 없고 거부감도 안들어와 이거 역대급인데? 왜 먹어 이거? 이게 트렌드야? 난 그러면 퇴화할래요. 근데 얘는 이더츄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말했던 듯이 치즈 걸만 없고 알메즈 맛이 많이 나요. 너무 느끼해요. 이게 사이드잖아요. 오븐 스파게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피자랑 먹을 때 이걸 같이 먹는 건 물릴 것 같고요. 단품으로 먹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나전 오븐 스파게티를 먹을 것 같아요. 네. 오븐 스파게티가 훨씬 특색 있고 맛있잖아요. 야, 오븐 스파게티도 돈 주고 안 사먹거든요. 얘를 먹는 바에는 오븐 스파게티 돈 많이 주고 사먹을게요.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얼마 정도예요, 이게? 8,800원. 어, 완전 괜찮은데? 나는 뭐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재료 보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될것 같긴 맞아. 자, 다음은 창녕 갈릭버거데요 자, 이거는 맥도날드에서 나온 거고 창녕에는 맥도날드가 없대요. 아, 그래서 창녕 없는 창녕버거라고 발음 좀 주의해주실래요? 창녕 없는 창녕버거 상갈상갈 어. 이거 나온 지한 2주? 1주일? 됐을 거예요. 자, 패티 사이에 치즈가 들어가 있고요. 맨 아래에 갈릭 소스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것도 마늘, 다진 마늘처럼 생겼어. 요 어, 그러네요? 그리고 양상추. 미쳤어요. 마늘 냄새. 여러분들, 그 홍대의 믹스 족발이나 통 아저씨 족발인가? 그거서 마늘 족발 있잖아요. 음. 마늘 족발 위에 있는 마늘 소스 빼가지고 바른 것 같아요. 와, 마늘 소스 향 확남. 엄청 진하다. 이건 저 후보로 갈리만 하다. 저는 갈릭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 너무 과해요. 근데 저는 마늘 이런 류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음. 저는 완전 후해요. 한 입은 맛있거든요? 근데 계속 먹으면 물리는 맛이에요 그리고 마늘 소스 때문에 햄버거 맛이 안 나요 저 토마토 헤이터거든요? 토마토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아 맞네? 심지어 패티 맛도 안 느껴져 이거 요청해야 돼할때 소스 조금만 주세요 미쳤어 나 진짜 이만큼 먹었잖아 입에서 마늘 향이 그냥 가득 배어 있어 이거? 저는 베토디를 추천하겠습니다 혹시 맥도날드는 빅맥 아니면 베토디? 뭐야? 팔도 비빔빵? 콜라보 제품인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빵. 바... 파는 빵이라는 거죠. 팔도 비빔빵입니다. 오. 비빔빵 어떻게 하냐? 총끼리 섞어가지고 빵 하면 비빔빵. 잠을 못 자는 신데렐라면 잠을 못 자는 신데렐라요? 그게 뭐지? 모짜렐라. 장농에 불은 나면? 장불? 장군 장안의 장군? 장군. 화제 <웃음> 아, 안돼! <웃음> 안에 면이 들었을까요? 와 고로케처럼 너무 궁금해요 아 잡채처럼 네. 면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잡채빵처럼 생겼네 진짜 네. 아 생각보다 이렇게 막 끔찍한 혼종 비주얼은 아니네요 근데 이거 뭐야? 빵? <웃음> 사기쳤다 이거 미쳤네? 가운데 빵이 <웃음> 엄청 크죠? 미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가운데다 이렇게 볼록하게 빵을 만들고 그 가생이 조금 소르는 거예요? 좀 얼탱이가 없네요 얼마에? 1,600원? 2,400원 미친거 아니야?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팔도 비빔면같이 보이는 이 포장지를 한 건지 물어봤어요 나는 나도, 나도. 이걸 먹으면서 팔도 비빔면이 0.0001%도 생각나지가 않아 어. 팔도 비빔빵이라고 안 하고 먹었으면 비빔빵인지 몰랐을 거 어. 같아. 그냥 고로케인데 재료가 부실한 고로케? 2,400원이면 이것 말고도 맛있는 게 많아요.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자, 민트 초코 소주. 상쾌하고 달콤한 민초의 매력. 알콜 12.5% 아 음. 요즘 민초 너무 핫해. 저 진짜 마트 갔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마트에 코너 하나가 민초 코너야. 그렇게까지 요즘 과하게 다들 민초 사랑을 하시더라고.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제가 우리 어제도 술 먹었잖아요. 근데 저만 마셨죠? 와, 잠깐만요. 아, <웃음> 색깔, 왜? 왜 <웃음> 색깔 왜 이래? 색깔 왜 이래? 야, 뭐야? 병색이 아니고 아 소주색이 소주... 이거였구나! <웃음> 초코 향이 나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요 민트 소주가 아니라 민트 초코 소주라는 거야 민트 맛은 알겠는데 초코의 맛을 어떻게 이 물에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아! 짠 한번 해볼까요? 짠. 짠 이거 그 맛이다 소주 한 모금 먹고 바과 사탕 먹고 초코의 못 먹은 맛 목이 시원한 게 계속 남아있네 리스테리 이렇게 하다가 약간 넘어갈 때 있잖아요 <웃음> 딱그맛 딱그 맛인데 마지막 향이 코코 향이에요. 근데 생각만큼 나쁘진 않아요. 상상했던 것보단 양호해요 아니 근데 특이한 거. 알콜 맛보다 초코맛이 더많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가그린을 먹는데 초코향 가그린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소주를 먹을 때 너무 써서 이렇게 표정이 구르잖아요 이거는 쓴거 처음에 올라오는데 뒤로 갈수록 민트의 맛이 올라오더니 마지막에 그 초코. 어줍잠처. 이세 가지가 다 섞이니까 진짜 가장 최악이에요. 할것 진짜 리얼 미식미식거리고 좀 속이 안 좋아요. 어? 괜찮은데? 나 민초를 좋아할지도? 달달한 거에는 민초가 안 어울리는데 소주처럼 맑고 시원한 깨끗한 맛에 민트가 너무 잘어울린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원래 먹는 거의 맛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입에 넣었다가 배틀 맛인데 이게 넘어가니까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위가 새끼 뭐지? 술 처먹었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는 한 병쯤은 마시는만 해요. 한 병쯤은 그냥 친구랑 그냥 추억파리로. 근데 더 이상은 아니다. 얘는 진짜 어떤 안주를 딱따라안어리는 소주예요. 이것만 마셔야 돼. 아못 먹겠다. 보통 그런 반응이 맞아요. 그냥 벌칙주로 마시면 될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자신이 금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만 드시면 금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어디야? 좋은데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와, 뭐가 좋아요? <웃음> 네, 이거는 약간 너무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제품을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최악이에요 신제품들이 정말 기발한 것들이 많죠? 이렇게 신제품을 하나씩 출시해 보면서 히트를 치면 캐시카우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제 실패할 것도 당연히 있잖아요? 다 실패하던데요? 보통 그렇죠 역시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다 우리가 너무 멈춰있다 피자는 괜찮으세요? 도미노 피자 밥 호구요 그코 나머지 세 개는 돈 주고 먹긴 크다 여러분 그냥 한 번쯤 추억으로 드셔보시는 걸 권하고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실패도 있는 법입니다 아 저희가 마셔보고 또 경험을 해봤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이런 반응을 참고로 시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민초 소주 가글. 어, 뭘더 따라 주시게요 아 이건 진짜.. <웃음> 어... 한 번만! 허... 최악이에요 진짜